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아스토리 노아입니다 <웃음> 왜 버즈로 변신을 했을지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언박싱을 위해서 이렇게 또 한번 어, 주접을 한번 떨어봤는데요 여러분 <웃음> 이게 예전에 코로나 전에 태형 할로윈 때 코스튬을 하고 가서 완전 인싸 체험을 했었던 그 코스튬입니다. 저는 그때 우디를 했었고 룸에 브로디가 이 버즈를 했었는데요. 제가 처음 해봐요. 이 버즈는 항상 우디만 코스튬 하다가 버즈를 해봤는데 뭐 뭔가 안 어울리죠. <웃음> 근데 되게 신기하고 재밌다. 이거는. 애기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래 여기 가슴 팍까지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얼굴만 떨렁 이렇게 나오는 거. 애기용이라서. 미국에서 구입해서 온그 버즈라이트 이어 장난감 헬멧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단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옆에 보면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을 이렇게 딱 누르면 오 이렇게. 이렇게 자동으로 내려가면서 딱 이렇게 고정도 이렇게 되고, 소리도 나고, 버튼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한, 한 개만 눌려요 그래서 여기다 하면은, uh, the <웃음> 이렇게 씨부렁거리는 네, 그런 것도 있어요. 아주 멋있죠? 이 코스튬 같은 경우는 어른용 코스튬이라고 미국에서 파는 용입니다. 그래서 과연 오늘 도대체 뭘 언박싱 하 이렇게 주접을 떨었냐,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일단은 짜자잔!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제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이가 왔습니다. 과연 이 안에 뭐가 들어 있을지 그거 하시죠 우리는 뭐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자꾸 빠지니까 <웃음> 빼고. 진짜 제가 이거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살까 말까 했던 엄청 어? 음. 고민했던 거예요, 여러분. 살까 말까 살까 말까 때는 일단 사고 봐야 된다, 여러분. 티덜뜨기 교훈, 교훈이라고 그랬나? 몰라. 뒷일은 뭐 내가 알아서. 실물도 안 보고 직구를 한 거라서 솔직히 잘 몰라. 어느 정도 퀄리티일지도잘 모르겠고 <웃음> 벌써부터 설레게 <웃음> 짜자잔! 오마이 갓 무려 디즈니 스토어에 스토어 재팬에서 구입한 아이 너무 설네 어떡해 <웃음> 우와 너무 귀엽다 <웃음> 아, 진짜 귀엽다 어떡할거야? 아니야 이거 보면은 이 스티커가 스포기 때문에 먼저 따로따로 포장되었나? 따로 아 저번주에 진짜 망해가지고 럭키박스 망해가지고 우울해 있었는데 이렇게 또 물건이 와서 또제 기분을 설레게 하네요? 오, 어떡해 어멋저 뭐, 귀여워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지? 주문이 잘못 나왔는데? 어? 이상하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어? 잘못 왔어. 이게 무슨 일이야? <웃음> 처음에 샀던 거를 취소를 하고 다시 다른 걸로 결제를 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신청을 했던 게 맞네요. 일단 뭐냐면 어장피 뭔가 이상해. 인형이 두 개야. 원래 인형 하나랑 옷을 샀거든요? 인형이 두 개네? 아 포키 너무 귀여워 키 <웃음> 이거 아닌데 얘가 왔네? 유니베어 포키입니다 이거 진짜 귀엽다 제가 이거를 살까 말까 고민을 했거든요 일단 얘랑 졸기탱아 <웃음> <웃음> 미쳤어 졸기야 진짜 여러분 너무 귀엽죠 나 어떡해 진짜 역대급으로 귀여워 지금까지 내가 산 것들 중에서 역대급으로 귀여워 게 뭐냐면 여러분, 디즈니 스토어 제팬에는 유니베어 시티라는 곰돌이들이 있어요. 이거는 어, 디즈니랜드에서 파는 게 아니라 디즈니 스토어에서만 파는 곰돌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일본에서 진짜 어마어마한 인기를 갖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얘네들이 스토리가 있어요. 미키, 미니, 데지 도너드덕이 대학교로 간 거야. 학교에서 이제 과제를 내어준 거지. 곰돌이 인형을 만들어 와라. 이렇게 과제를 내줘서. 그래서 하나씩 곰돌이들을 만들어요. 얘네들한테 입힐 수 있는 옷들이 아주 고퀄리티로 나오거든요. 옷하고 이 인형하고 따로 팔고 있는 거지. 이 우디 인형에 제대로 된 코스튬을 입히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제대로 된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될것 같아서 아쉽지만 포키는 포기를 하고 우디랑 코스튬을 주문을 했어요. 그 잘못 온 거지.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키 이렇게 생겼고 유니버어시티입니다. <웃음> 이렇게 눈썹을 표현을 안 하고 눈썹 대신에 코를 이렇게 빨갛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입 보면 입도 이렇게 파랑색으로 표현을 해줬어요. 볼터치도 이렇게 귀엽고 리하게 딱 표현이 되어 있어요. 머리 너무 귀엽다. <웃음> 그리고 발바닥이 포인트인데 우디 유니버어시티가 같이 자수로 딱 들어져 있습니다. 뒷모습은 이렇게 꼬랑지 이렇게 띵 튀어나와 있고 바지 하나 이렇게 입고 있어요.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죠. 그리고 이 아이의 가장 킬포는 여기입니다. <웃음> 발바닥에 이렇게 무지개, 무지개까지 이렇게 네. 그려져 있습니다. 보들보들하니 너무나 귀여운 모습입니다. 이 흰색 털하고 이코 부분하고도 재질이 또 달라. 이게 단추도 이렇게 하나 투명하게 게이렇 달려있어요. 너무 귀엽죠? <웃음> 짠! 털리 엄청 보들보들해요, 진짜. 고퀄리티다. 안녕하세요. 어 옷은 약간 이거 부직포는 아닌데 무슨 아무튼 얇은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 보안관 배지도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스카프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앞에 보면 은 이렇게 자수로 아주 뒤집어지는 자수로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대박이야. 자 당연히 띠 늘어지진 않지만 아무튼 이것까지 같이 링도 달려있고요. 모가지에 있는 이것도 같이 떼줄 수 있어요. 이렇게 찍찍이로 돼있어가지고 흐르면 벗길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벗길 수 있어요, 다. 모자도 이렇게. 어 모자가 하나 더 있네? 이게 모자야? 머리야? 이게 왜 이게 달려지 뭐지? 모자인가? 우디 머리를 이렇게 한, 한 건가 보다. 우디 앞머리가 이렇게 약간 되어 있잖아요. <웃음>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표현을 해줬고 모자를 벗었을 때우디 모습? 어, 아, 이거 굳이 안 했어도 된 느낌이에요. 모자는 여기 이렇게 뒤에 여기 실로 묶여져 있어서 이렇게 빼도 이렇게 달랑달랑 달려있는 그 느낌이에요. 네. 너무 귀엽죠? 이게 궁둥스가 뭔가, 뭔가 이렇게 대박적이야. 앉아있는 모습도 너무 귀엽고 옷은 다음에 오면은 그때 또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그 옷을 보시려면 여러분 제발 구독과 좋아요 <웃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니베어 시티라는 아이들 한번 언박싱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니베어 시티 토이스토리 언박싱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여러분. 안녕. <웃음> 아, 그리고 이거 안 했네. 큰일 날 뻔했네. 아까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게 뭐냐면 짜자잔! 빌리, 고트, 그로프, 네, 보핍의 양들이죠. 이렇게 너무 귀여워. 일러스트 딱내 취향이야. 무슨 용도야? 그냥 스티커도 아니네? 그리고 얘는 너무 귀여운 이렇게 우디랑 포키랑 보핍이랑 스티커도 같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고 다른 아이들도 다른 토이스토리 아이들도 함께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버즈가 안났다 버즈가 왜 버즈가 안났을까얘줄기다 복지 난 눈썹 그렇게 마스카라 한 눈썹 별로 안 좋아한단다 마스카라 <웃음> <웃음> 별로 안 좋아해 눈썹